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백스윙 하이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하이탑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은 조금 더 높은 데서 클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럽을 뿌려주는 힘, 던져주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잡힐 수 있어요 그로 이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비거리를 만들 수 있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다운블로우로 공을 찍어 치거나 혹은 눌러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면서 조금 더 쉽게 아이언샷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을 칠때 하이탑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선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골프가 이제 원운동이잖아요. 원운동. 그 원이 기울어진 원운동이에요. 이렇게 플레인을 따라서 올라갔다, 플레인을 따라서 내려와서 지나가는 이렇게 기울어진 원운동인데 내가 조금 더 회전해. 수평의 원을 좀더 강하게 그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플랫한 원이 잡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팔의 움직임 수직의 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으면 조금 더 업라이트한 스윙이 조금 더 높은 백스윙 탑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회전보다는 이 클럽을 이 헤드를 그리고 내 손을 같이 일자로 뒤쪽으로 쭉 뻗어내 주는 동작과 함께 손목 코킹으로 올라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옆으로 빠지면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자로 뒤로 밀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백스윙 탑이 몸의 회전으로 인한 이런 플랫한 탑이 아니라 밀어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업라이트한 탑이 나오게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클럽을 내려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좀더 높은 데서 공을 찍어 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 칠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아이언샷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몸의 회전보다는 클럽을 뒤로 보내준다는 라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단순히 이 클럽만 일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손도 일자로 뒤로 밀어주면서 백스윙을 밀어주면서 올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가볍게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면서 클럽을 보내주게 되면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하이탑의 백스윙을 만들면서 좀더 강하게, 좀더 쉽게 아이언을 찍어칠 수 있어요 자또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그냥 클럽을 일자로 밀어내준다는 라 것만 가지고는 하이탑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클럽을 뒤로 일자로 밀어줄 때 우리의 오른팔이 최대한 뒤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팔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옆쪽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팔꿈치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클럽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빠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클럽을 좀더 올려줄 수 있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전보다는 쉽게 네. 하이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는 도움이 되지 않냐. 드라이버에는 올려쳐야 되는데 하이탑을 만들면 찍어칠 수 있게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이탑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백스윙을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서더블 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일자로 길게 밀어내면서 손목을 꺾어 올리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백스윙을 만든 거를 보셨다시피 뒤쪽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우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샬로잉 동작을 하면서 다운 스윙을 내려오든 클럽을 내려주고 몸을 돌리는 드라벤턴이라는 스윙 방식을 가져가든 조금 더 쉽게 전부 다 인아웃 스윙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내가 여기서 바로 회전을 가져가게 되면은 약간의 아웃인 스윙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반대로 좀 아우딘이 좀 심, 아, 인아웃이 좀 심하다. 나는 너무 클럽이 옆에서 들어와서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이렇게 조금 업라이트하게, 하이탑을 만들어주면서 업라이트하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아웃인을 줄일 수 있고, 인아웃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백스윙을 갔을 때 내가 인사이드로 떨어뜨려 줄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이탑 동작, 백스윙을 일자로 타겟 반대방향으로 밀어내주는 동작을 해주신다면 전보다 조금 더 쉽게 백스윙 탑을 높게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면서 아이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다운블로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더 손쉽게 공을 칠수 있는 하이탑 백스윙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봉 프로였습니다